조절이 없나? 따로? 난이도 조절? 평지? 이 유튜버 가는 거고 시작하는 거고 아 이제 좀 괜찮네 라바시 으 이건 하지 말자 몰라 일단 평지 하자 오케 <웃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플레이 평온? 예 저.. 어.. 시간.. 아니 나무 같은 걸 키면 어떡해 아아 아, 그래? 나 나무 하나밖에 없어서 아 물건 만들어서 생존이가 생 그니까 저게 밤에 되면은 응. 저그 베드락 구멍있지 내 방향에 응. 저기에서 나. 몬스터 잔뜩 튀어나온다거든 오케이 우리가 저걸 틀어막거나 장비 만들어서 애들을 하고 싸우거나 해야되는거야 크래프팅 내가 만들까? 어. 막대기도 여덟개 만들.. 아 막대기 안만들어 막대기 내 할게 아 했다 어저 쓸일 많으니까 해놔라 빨빨리 어. 빨리빨리 세상을 급하게 돌아간다 일단 내가 곡괭이 만들어서 돌 캘게 약 나무 만들었다 오케이 <목소리> 가만히 짜져있을게 일단 뭐야 돌 없나? 야야 야, 일단, 일단 집 만들자 이 동굴에다 만들까? 야집 어디다 짓지? 와 벌써 해 떨어지는데? 아야 여기다 야, 야, 대충 요렇게 해서 야, 잠깐만 여기 들어. 이렇게 막자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아 없어지네 여기 여기 막자 안된다 오케이 몸 음. 짧게 만들어서 싸우자야문탈까어 다 음, 달자. 야, 야, 나 나중에 칼좀 줘. 돌몇개 있어. 야, 응. 아, 됐다. 됐다. 잠깐만. 됐다. 곡괭이 하나 칼두개할돈거든 두... 어. 응. 자, 칼 하나. 오케이, 땡큐. 나 첫날 밤 이렇게 해보자. 아니, 먹어. 먹어. 아니, 앞에 가서 먹으라고. 어. 아니, 야, 나, 한난 눈이 멀었다. 왜 그래, 너? 야, 문좀 닫아봐봐. 쉐이더 끄고 할까? 쉐이더 켜져 있었네. 밝기 겁나 올려. 응. 이 밝, 밝기를 엄청나게 올릴 필요가 있다. 아, 이거 그냥 쉐이더 끄면 된다, 귀찮아서. 문 열어서 사냥은 좀 할까? 크레딧이란게 있는데. 어? 열어서 어그로 끌면? 어그로 한번 끌어볼게. 야 민규 여기 한.. 하... 어? 뭐야? 아이 아이 씨딱 천할 밤이 쉽네 좀비들 밖에 안나오고 이게 키는 안되지? 안되겠지 저 맞아도 안아프네 음, 어민성주였다 야! 민성 심을거가 딱, 빨리 나무 심어야지. 어, 뭐야. 아, 여기 크레딧으로 살수 있다. 아, 크레딧 크리... 가서 어, 가뭄비 나무로 바꿀까? 얍. 아니다, 나 참나무가 좋다. 마스크 메이커? 마스크 만들어주나? 얍. 거미는. 어, 뭐야, 나 막. 어? 김치로 음식 빠을수 있는데 어? 김치 줄까? 필요한 어, 거 사자 맞을... 일단 사과하는 게 제일 가성비 좋아 음. 어. 일단 어. 민성 하나 철 들고 있다 그냥 남겨. 철 하나가 아이응12 크레딧인데 어? 철 살까? 뭐 나중에 팔고 있으면 돈안되잖아약 80크레딧 저리 10돈안되다아음 크레딧이고 여긴 뭐지? 음, 어림도 없다 이건 뭐지? 아, 야. 아 1크레딧 내고 아, 블록도 쫙 받는거네 받는 거네. 아 이거 하지마 어 구리다 크레딧 썼다 얘도 하지말자 동물도 하지말자 씨앗 씨앗 못돼. 야 민성이 아이 성안먹대 음. 잘했다 어? 안에 1 2월짜리다뭐야 민성 아이 응12그레이시다 이거 상자 내가 찬란한 별거 없으니까 너무 넘... 어? 나 사과 떠볼게 이게 야 이거 뛰어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 아, 안에 뭐 있나 보자 크레딧퍼킬, 아 용? 야 이거 딜 올려주는 거다 20 크레딧 어? 딜 아니고 그건데? 뭔데? 딜 아니고 크레딧퍼킬이잖아 아 어, 죽이면 돈 많이 들어오나봐 어. 야 저거 저거 이거 할 때까지 어? 응. 계속 벗겨보자 그러면 그래 넥스트, 라운드 2 사과먹을까 지금 야 일단 난안 뛰어다녀야겠다 사과 너무 먹지 마. 어, 한, 한칸 달았을 돼? 때 먹으면 안 된다. 안 먹는다, 나한칸 달았을 때. 두 칸이지, 사과가. 어. 야, 석탄을 구해야겠다. 집안을 어. 켜놔야지. 나 철도 주웠는데, 안 버려놨다, 일단. 일단, 구멍, 분명두 개는 막아놓자. <웃음> 뭐야 저기.. 어디서 샀어 그거 몇개 주냐? 실수로나 샀다 했다 얘가 이왕 실수로산거몇개 주냐? 64개 1크레디세 오? 확실히 길막 성능 하나는 오죠? 응아 여기 구멍 6, 2, 2, 오케이 됐다 나무 쓸.. 나무 뭐 할까? 상자 만들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직 필요 없지 굳이.. 땅이나 파자. 그리고, 캐면서 묘목을 좀 얻어봅시다. 어, 사과. 아, 나 묘목 3개 있다. 심어 놓을게. 빨리. 다 심어 먹어. 나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셋째 날부터 땅 파자. 먹을 걸좀 많이 나오면. 나 지금 땅도 파, 파놓고 있다. 미리. 어. 집안에다 파야지. 어 당연히 집안에 파야지 야. 흑 37기 아 둘째날부터 막 스켈레터 나온거 아니겠지? 큰일인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야야 돌. 도... 야, 아, 일단 상자 하나는 만들자 그럴까? 안된다 더상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돼 아됐다아 근데 아이템코드 없잖아 이게 어, 됐다 유일이 잘한 일이다 좀비다 어 1.9부터 공속 패치된 거 정말 답답해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딜이 안 들어간다 옛날에 케이크 디펜스 할 때처럼 나왜 이래 많이 맞았냐 와 애들 갇혀 있는거봐 어디 어? 죽일래 뭔가 이런 거 뚫어 뚫은 다음에 하나씩 죽이러 가는 그런 거라니까?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구멍 한개 앞에서 이렇게 딱이렇 막으면 되잖아 완벽한데? 어 나름 짭짤해 이거 다 잡아야 웨이브 넘어가나? 그렇겠지? 야 김치 못먹는다 야 가서, 공격이 아, 없어서 이불. 나중에 내일 먹자 야서흑3 9기다 리디얼 위따르파티즈사 마크가 응. 어전몇신데 1.14.4인데 모두 없이 들어오면 된 모두 아무것도 깔지마 그냥 옵티파이는 딱... 상관없는데 다른건 깔지마 C.H 아 그냥 아무것도 깔지마라 음. C.H 아 왜냐면 나옵티파인 모드 깔아놓은 거기에 할당량을 7기가로 해놔가지고 라운드 2한번더 하는거거든 이게 어한번더 하자 이게 나 어떡하냐 피가 8칸 이 8칸 이다 먹으러 갈게 아니... 어야흙 쓸까 요렇게 그냥 김치 먹었다 흙 서른아홉 개 있는데 그게 한칸그저올 때는 한칸 뿌수 때려 음... 땅 파고 지금 어. 나니땅 팔래 아나 여기 참호 파서 때려 패를 패가지고 참호 파서 혹시 포트 쓰나 어응6 1 음. 9 6 야 땅이 그렇게 안 깊다 응. 아그 광물 사야된다 응. 일단 돌을 모아놓을게 돌을 다 모으고 아돌살수 있으니까 싸게 야 근데 덕구 지금 게임 시작할 수 있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하는거 중참 안될것 같은데 그렇네 중간참이면 안될건 크레딧에 안떠있음 덕구가 아, 어딘데? 지금, 뭐, 여기, 중앙지역에 갇혀있... 그냥, 뭐, 설정하데이지 어, 맵 고르고. 근데, 갇혀있다. 갇혀있냐? 오케이, 우리 죽고, 어, 죽고 섞고 있는데 가자. 그래? 할거 없다. 괜히 덮고, 안 덮고 있다가. 그럼, 나, 블록 쌓아서 자살해도 데 약, 그럴까? 목숨 어차피 한개인거 같은데 <웃음> <야>! <웃음> 어? 사망? 오케이 야, 야. <웃음> 야, 야 맵이 저건... 아예 니까 그러니까. 음. 응. 자. 풀지형으로 가자 풀지형 일단 풀지형 요 안에 가시더라 민규 아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내가 이 나무 빨리 아, 될게 나무 목케이 뭐 막으면 어떡해 <웃음> 야 이거 PK하면 안된다 여기 아이 PK 욕구를 불러 이렇게 했네 제가 <웃음> 여기서 PK하면 야캐지는 않는 방정 나무 훔쳐먹어 <웃음> 해야된다 저거 <웃음> <웃음> 민규 네가 그거 만들고 개그 게임 만들고 할래 일단 나땅 빨리 파나네가땅 어. 땅 빨리, 빨리 파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자 구덩이부터 구성, 파가지고 숨어야겠어 <웃음> 나 여기서 판다? 응. 아니 글로.. 굳이 글로 판다고? 아 그럼 돌 생기면 나한테 줘 몰라, 이럴래. 구로를 잡았는데 어, 디긴 어디야? 그냥 니가 가, 간단하게 뒤만 돌면 됐다 아, 그래? 그렇네. 난 여기서부터 파고 있었고, 니가 여기 앞에서. 아. 별 차이 없다. 요렇게 안 되지. <웃음> 여기다 문 달잖아. 그리고 작업자 만들. 아, 이정도면 넓지 않냐? 개쩍은데? 방금 보야 좀 넓다 방금 너무 좁았다 묘목 주워 첫날, 당... 첫날밤은 좀비들밖에 안나오니 나가서 막 사냥 돌아가게 생문안 만들어도 되겠다 문 나중에 만들자 이파리 조져서 나뭇가지 하고 묘목 얻어 어, 묘목은 나오는 대로 계속 심어줘 묘목이 하나밖에 안 나오 오목이 하나밖에 그건 아깝, 아깝게 됐고요 그냥 안 때리고 다음날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냥 일단 아밤 됐다 나칼 칼 없는데 잠시만 아 이거 블안한게한게칼 한씩 먹어 오케이. 아니 안 먹어 먹어 오케이. 먹어 좀야안 보인다 니네 큰일이다 니네 밤눈 없어으 밤에 눈이 먼다 <웃음> 나가자 그냥 야 그냥 나가서 잡고 올게 그냥 나가서 잡자 저는 <웃음> 뭐 좀비들이야 뭐 나중에 라운드 되면 좀더 깨지는거 같 음. 처음에 일단 물량 만나지면서아밤좀 밤에... 크리퍼 같은 거 나오겠지. 아 덕후 PK 하면 PK 하면 돼 여기야. <웃음> <그냥. 웃음> 아, 민성 떨어졌다 방금. 이 몬스터 다 죽이면은 라운드. 응. 음. 어. 돈이 안합쳐지네 이게. 일단 아, 첫 라운드 뭐. 할거 없으니까 그냥 상점에 뭐 있는지만 둘러보고. 이건 뭐지? 도혼 거야. 아. 야 이거 라운드 연장은 기회가 세 번밖에 없는 거 같거든. 어 아, 되죠. 세모밖에 없다. 그거 안 누른다 난. 그 하다가 뭐지 돈 많이 들어온다 싶을래. 거기 한번 보 거기서 한번 하고. 일단 그냥 네. 초반에 20 빨리 모으자. 아 좋고 어. 네가 좋아하는 저기 상자 까는거 있다. 야 <웃음> 로드 투발로드 일단 시작한다. 음. 안... 광물 같은 거는 음. 여기서 엄청 꼬록으로 발견하다 아 근데 나 좀비 잡다가 하나 죽었거든 좀비 잡아가지고 음. 사는 방법밖에 없다 온산 안되나 여기? 배나 안고파지나? 배고파진다 아직은 안 고파진다. 아직은 어 아직은 정말 정말 딱 아직은 아까 아까 2라운드까지 아니 근데 라운드인가 음. 음? 2라운드 연장까지 해보고 것. 음. 많이 단았다고 나 지금 안 뛰어가지고 한 칸도 안될게 하고 있다 나도 엄청 아끼고 있지 지금 야 이거 막을까 민규 이거 빠야 할까 이빠 괜찮은데 <웃음> 레전드 아 이거 하고 밑에다 창호 파서 그냥 패면 는데 초반에 좀비만 나오니까 나무 좀 자랐나? 아니야 하나만 좀 자랐나 하나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안 자른다 봐다 했다. 거기 참모 파서 들어가서 주의한 죽여 뿌라. 물 씨앗 좀 계속 먹. 씨앗은 나중에 뭐 파나. 응? 음? 먹으면 되지. 일단 먹어 놀라고 혹시나 아직 상점 안 들어와가지고. 이 돈이 없다. 아니면 상점에 물팔 수도 있다. 얘가. 응. 상점에 물팔면. 은 먹을거자업자족도들고 아.. 어.. 아, 저 크레딧은 어디서 얻는거 좀비 죽이뭘다줄였다 한마리당 하는거 같다 어.. 그거를 우리가 한 업그레이드 해줘야된다 몰아가... 응. 한 초반에 한명한테 몰아가지고 한... 어.. 그게 좋은거같은데 이0 빨리 모으게 하는거 어.. 누가 잡을래 그러면? 민규 니가.. 나, 나 말고.. 나이밖에 없으니까 나 들고있는 템 많은데? 내가 할게 아그 아이템 죽는거 거 내가, 거 내가 할게, 할게. 들어가서 니네 한.. 한대다 죽이고 내가 들어가서 템 먹을게 응난경험채만먹고템 남겨놓을게 오케이 템 수거 아 좀비한테 막기 시작하면 배고 빨리 나네 그래서 나참 못파서 죽였다 이거 그 경험치는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겠지? 야, 근데 나 강제 여기서 총무하고 있다. 야, <웃음> 나 총무 싫어. 뭐야, 방금 좀비가 달렸는데? 야. 한쪽은 내가 정리해놨다. 왜네가 정리하노? 이거 다 잡으면 아마 그거 될걸? 하나. 야, 몰아주기작들 이대로 실패인가? <웃음> 어, 구가 캡 달려오시면 다 지가 뭐라 주제 줄은. 음. 야, 정비고기 팔수 있는 데 없나? 여기. 아, 시래. 거기, 얼마야? 여덟 개. 아, 나 멈췄다. 야, 음. 시발 멈춘다. 야, 여기, 여기, 여기 누르지 마. 왜? 왜긴 왜야, 렉 걸리는 가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저기 뭐길래. 요목이거 바꿔준다 야 사과 네개로 4개 바꿀까? 내가 보고 알려줄게 독구. 사과 네개로 바꿀까? 야 독구 저기 아, 뭐하는 데냐면은 팬텀 막 10개 가지고 아니면 20개 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들 머리 사는 거다 그거 스킨, 아, 스킨 로딩 한다고 아마 엄청 느려질 거야 아 근데 독구 어? 그냥... 여기 이거 좀비 고기로 바꿀 수 있네? 어, 사과 네개 어. 바꿀까? 이걸로, 이걸로 사과 사라 잠깐만 야 오케이 나나좀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과? 지금 불러보고있다 안사고 야 나와 <웃음> 야 안나갔다 <웃음> 조금 더 멀리 <웃음> 아니 좀..예? 어?뭐야? 아 오케이 사과 네개더게 여기는 뭐냐? 빌딩블록아 하나당 물. 하나를 주는데 하나당 아, 하나당 동물 이것도 나중에, 나중에. 야물 하나에 15큰 물량두기가15 아, 우리는 돈 모아서 물살게 아니고. 음. 일단, 이거, 몬스터 코인부터. 응. 음. 아 그러면, 크레이딧 한 사람 몰아주기, 아까 계속. 어, 20까지는, 일단, 몰아주자. 어. 야, 씨발, 여기가 쳤다. 2 0씨 이게 뭐야. <웃음> 레전드인데. 아직 안 자랐네. 야, 상자 나 만들까, 그냥, 박스. 어, 만들자. 메디카 박스. 석탄도 필요하네. 나무를 게 야, 근데 저 어두운 데서 안... 나와. 아니,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 나무, 나무 먹어. 다 먹어 그냥. 다 나무 다먹으라고 그래, 디좀 봐줘. 뒤라고 말하면. 안돼, 한 분이 씹힌 뒤, 다른 애한 분이 디디디디디 디. 내 디코 상태 알잖아 이 녀석. 너너 너... 진짜 디코 상태 왜 그래? 글쎄, 야야 민규 나그 자리에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박스. 일단 삽, 삽 가지고 영토 확장 좀 할게요 그거 잘못 부수면은 위하고 연결된다아 상관없다 마으면되지 <웃음> 어차피 한두 칸 한두 칸 뚫려있어서 마으면되지 아니면 함정 만들어도 되나 여기? 구덩이 야 우리 야. 우리 그거 있다 캐럿 있다 안돼 그거 상자 아 캐럿은 캐... 상자 안에 음. 상자 안에 아니, 있다 농사할 때 쓰자 아니 얘는 농사하면 농사 꿀등이다 당근 농사하면 농사 꼴등 된다. 어. 하지만,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 우리. 야, 꼴등. 야, 곧 끝난다. 어. 일단 은집좀 넓혀놨고, 돌 41개 캐놨거든? 음. 상자에 넣어놓을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돌 많이? 쓸 사람 쓰고. 흙, 흙 49개, 씨앗, 어, 씨앗 다 합쳐서 44개. 응. 음. 지금 열심히 시작해볼게 나는 거미랑 사과만들고 나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내가 집안일하면 되나? 으 어. 양귀비 야 이거 펴도 돼요? <웃음> 나 이상한 짓 스켈레톤 나오 이거 펴면 지드래곤 될수 있다 이아 스켈레톤 나오는데 아 어? 웅크리기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거 하나 나간다 마구니 네, 켈레톤 잡은 뼈나와요 예. 아그 그 뼈로 그거 바, 바꿀 수 있더라 사슬갑옷 오 씨발 이 새끼 날 쏜다 뼈로 사슬갑옷으로 없겠살수 있더라 아 음. 괜찮네 사슬갑옷 조합법 없지 않나? 없지 사슬갑옷 자체가 조합법 없지 맞지 맞지. 왜왜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왜 <웃음> 아니 근데 게... 잠깐만 왜? 아니야. 야 근데 덕후 덕구... 타가 덕후손에 죽는것같아서 덕구, 근데, 너, 유가 아니었냐? 그니까. 러 <웃음> 자꾸, <웃음> 자꾸, 덕구가 킬달 한 번씩 하자. <웃음> 언제 칠됐냐, 너. 아니, 빨리 돈 빨게 하려면. 은 아니, 한 놈이 날 죽이려, 죽이려고, 죽이려고 후려 팬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생존은 가능. 생존을 위한 반격이었다. <웃음> 돌아다니면서 시야 줘. 빵꾸 밑으로 들어가서 때리고. 어 <웃음> 나와, 나와서 피하고 파피들스 죽고 있다 여기 내보낼거 아니, 아니 들어가서 아니, 나 외보내... 아이템 줍고 올게 아니 보내지마 여기서 때리는게 훨씬 더 좋아 오케이 막아 그냥 아 그게 낫지? 아니 좀비는 여는게 낫더라 거기 히아 그냥 막을래 스켈레톤 같이 있잖아 오쌰 몰아쌰 샀야 이거 이거 이거 뼈뼈뼈가지라응 살거면 살아 여기서 살수 있더라 이제 덕구, 덕구한테 1 5를 주자 응물 하나 사야된다 그래? 덕구 니가 1 5를 얻어라 15? 야 응. 대원이 3독감자다 나 부른다 덕구, 여기 와봐 <웃음> 여기 보면 독감자 3개에 뭘 주는지 봐라 아 안보인다 지금 또 랭먹었어 또? 저거 클릭했더니 또 랭먹었어 니램 네 할당량을 좀 늘려봐봐 막그 2기가라서 그런거였어 그 프로그램 여러개 돌리려면램 할당량 오, 저건 <웃음> <웃음> 혹시 너 빈게 저거... 갖고 싶지 오 어떻게 하라 나도 갖고 싶다 저거 민규가 허락 안해준다 러스애머 <웃음> m 스애머셉스 이게 뭐야 여기 끝에는 뭐 미스터리 박스 하이어티어 버. 아, 토리버 응. 음. 저거 하나 그냥 가차 돌리는 거. 어, 운, 운, 운빨. 운빨 좀 막게. 어, 나 한번 해볼까? 나중에. <웃음> 15코스트가 필요합니다. 여기 그건 없냐? 인첸트 하는 곳은 없나? 아 여기 석탄 살수 있네 그럼. 석탄? 어어 어. 그래 4골드네 뼈다기로는 까빠 살수 있어 아 부시돌이다 이거 3골드다 <웃음> 하나 살까? 어나 왔어 오케이 혹시 야, 뭐, 특별한 나중에, 거 발견한 야, 나중에 우리, 나무그릇만든는니가바 네, 살래, 민규? 갓바 가지고 슈든 스튜 살수 있네. 잠깐만, 덮고 나와봐. 뭔지 보자. 사슬가빠 밖에 없다, 돕고. 뭔지 거. 알고 싶다. 이거 나무는 그냥 참나무 한게 낫고. 참나무. 약 태균사체다. 일단, 이번, 이번 낮에는 응. 내가, 복꾹이 들고, 누나 돌아댕니면 건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응. 아야 잠깐만 나 이상한거 클릭했다 미안 <웃음> 야, 이거, 말, 이거 클릭하면 안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클릭하면 아 어, 달콤한 열매 야너 어차피 뭐지? 응. 아 잠깐만 야, 내가 라고 혹시 더 있는 사람? 뭐? 뼈뼈두개 뼈가 뼈가 있다 두개 있다 파피 나 하나만 줘그 파... 밤에 사냥 담당할... 아니 그냥 니가 네가... 네가 오늘 밤 사냥 담당이니까 음, 자 오늘 사슬 거야. 흉갑 하나 사가지고 흉갑? 응 어. 음, 사슬 흉갑이 네개 중에 네개도 제일 좋으니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입고 오늘 밤 돌고 온다 좀 달아도 된다 어디 보자 까빠를 입었는데 안달쓰 어, 오늘 사냥을 니고 채광 니 야, 아 채광 나오? 참나 야! 아너 너무 무 야! 난내 다음 라운드 거야. 2라운드 야 여기 라운드에 나온.. 응 4라운드 제다 응, 응. 아, 4스파이더 아 여기 있네 4스파이더 몇 응. 웨이브까지 있냐 이거 잠깐만 30 아우 어꽤 많다 이거 웨이브 꽤 많다 야, 나 다음 에뭐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야 <웃음> 어? 스파이더 아이가 거미 여덟. 아니 팔 팔로 넘기기 너무 귀찮은데. 야 이거 백웨이브에 위더 나오는데. 거미만 여덟마리 <웃음> 민규 이거 백웨이브에 위더 나오는데. 아 잠깐만. 뱅미. <웃음> 백웨... 켈톤 많이 나온 라운드. 이번 라운드 이가 음. 야, 이번 라운드에 그거 다시 하기 건. 좀 아니, 다 잠깐만. 라운드 6라운드 때 다시 한번 하자. 그래. 이번에 켈톤 6라운드, 스켈레톤만 8마리. <웃음> 우리 그걸 100라운드 때 다시 이야기 할래. <웃음> 야. 위더 <웃음> 근데, 3대1에도 질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가 아, 못질 거야. 다이아몬드 가고 싶지 말자. 아니, 98싫어하 저거. 98 뭐야? 98. 68. 와, 마녀 60마리. 99도. <웃음> 팬텀, 팬텀 20. 4드래곤키친 어. 뭐야 4 99도 닥, 닥탄 트라이던트 99도 좀 빡셀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나씩 나오는 몬스터들 모두 한마리씩 전부 다 하나씩 야 이제 한번 가보자 <웃음> 뭐 다음 라운드에 뭐나오는지말 중요하니까 아그거 거미 여명 그, 그거 빼고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이번 판 그냥 넘기자 거미 여 8명은 그렇게 필요 없다 아 어. 잠깐만 이게 소용이 없다 <웃음> 어아 거미는 이거 소용없지 아 요렇게 하면 된다 나는 어. 숨어서 땅 파고 있을게. 오케이. 덕구 이거 어떤데? 이이 이 녀석들 뚱뚱하니까. 뚱뚱. <웃음> 똑같이 하고 저기가 됐다. 완벽. 파는. <웃음> 어, 땅 파는 게땅 파는 게땅 <웃음> 파는 게 나무가 자랐나? 이, 이 디펜스맨 맞나 이거? 어째 돌돌 파는 거밖에 안 하고. 나 배고픔이 세 칸인데, 참고 버틸게, 그냥. 나 배고픔 안 달았는데 슬슬 달라고 하. 안... 네, 안 돼, 안 돼, 약. 나 음식을 한번 더. 진짜 번도 안 미로를 봐라. 만드는 게임. 어, 나무 자랐다. 자랐다고. 요목 손으로 부수지 말자. 사과 안 나온다, 그러면. 아, 자연으로 부수질 때까지 어. 기다려야 하 그래야 막대기랑 사과 나와가지고. 아니. 요목도 많이 나온다. 야, 나돌한 세트 캐는데 안 나온다, 아무래도. 음. 돌이랑 뭐 바꿔주는 거 있는지 봐야겠다. 없을 것 같은데. 이얘땅안 파고. 그긴 하지만 집을 만들어야 할거 같은데. 땅안 파고 된다, 이제. 그냥 돌 사는 거 같은데, 거의. 그냥 그걸로 집을 만들자. 아, 나돌 많다. 몇 개인데. 한 세트 주워왔다. 일단 요, 일단 <웃음> 우린 반지하 생활이다, 계속. 이거 지하냐? 라운드 조금만 하다보면 집 올리자 이제 그만 어차피 돌도 많겠다 그냥 쭉쭉 한 백웨이브 하면 LCT 하나 지어져있겠지 <웃음> <웃음> <웃음> 설마 또 가라 어뭐야 l c t 는 안돼 야 LCT 안돼 밤이고 밤이 태균 둥이 지었다가 지금 없어졌다 이거 없는게 아니라 우리, 우리 이제 그래. 집에 숨어서, 숨어있을 거미가 날 인식을 안한다 그러게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온다 뭐? 잊어 덥고 이길 수 있지 얘들아 근데 쟤네들 기호 올라가네 응그렇게블블 난... 블럭 만들어주면 올라간다 어 그럼 나중에 그걸 만들어야겠다 딱 한두 마리나 올 구멍 만들면 아 아니면 이거 어떤데 그거 다른 울타리를 계속 여러 겹씩 번갈아가면서 둬가지고 안녕 검이야 그럼 못 들어온다는데 덕5 얻었네 이제 응. 이제 농사 질수 있다 우리 뚝배기 오이배기 어? 그럼 나는 농사나 할래 예어어 어, 이제 깼네 야난 지금 밥을 밥을 위해서 또 나가있어 야 그러면 템템좀다 뿌리고 가어 여기 안에 다 넣는다 갑옷도 버서 이녀석 아 맞다 갑옷이 사과는 좀 못. 먹... 벗서이 녀석 응. 갔다 온나? 갔다 오는 동안 둘이 사업하고 있을 때? 응. 아 잠깐만 생각 어, 포인트 얘가 다 몰아줬네 어 잠깐만 얘 야, 포인트 다 몰아줬네 너 그것만 사고가 그리고 거미 두 마리가 이상한데 올라가서 뭐아 떨어져서 죽었다 파고 자살했다 잠깐만 나날라서 잡고 야겠다 이거. 다답 어. 답이 없는데. 이제 검이 없나? 응. 어어 어, 깼다. 야 잠깐만 얘얘 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얘가 얘, 얘 사냥이 어떡해? 돈 빼먹을래. <웃음> 아니 잠깐만. 야. <웃음> 또 내놓고가. 야 거부 가라 는았다 쓰는 거냐 근데 니왜 대머리야 뭘 대머리야 대머리아니야 후동색 대머리야 니 <드> <웃음> <웃음> 대머리, <웃음> 대머리. <웃음> 안녕 대머리 <웃음> 아나 크리링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인첸트 가능하네 실버 하나 해야겠다 <웃음> <웃음> 허허 어 어, 거미눈이랑 코딱지를 조합하면응 음. 디버프 포션을 만들 수 있구만 나중에 저거 겉... 써야겠다 인챈트 무기 더 괜찮지 않냐 아니 안괜찮아 비싸 잠깐만 파일스테 크레딧... 크레딧이 어딨지? 크레딧 옆에 아니 그게 아니라 크레딧. 어 잠깐만 어... 몰라! 이번 그냥 해보... 음. 뭐 라운드 그냥 해보고 응 4라운드 뭐나오는데어 5라운드? 4,4,4 어디까지 나온거? 어 4,4 어차피 돈 그렇게 뭐안 벌리는거 아니니? 야 내, 내가 배고프다 야, 쟤 잠깐만.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일단은 물량동이 하나 빼오자. 응. 야, 됐다. 나, 나, 야, 덕구 살리고 있을게, 나. 아, TP 하면 되지. 그렇네. 물 샀으니까, 바깥에. 여기다, 진짜. 아, 천장이다, 여기. <웃음> 여기다 집. 집 천장에다 농사 짓기, 와우. <웃음> 짠데, 엄청난다. 여기다, 진짜. 어우, 짠네 나. 아 거미가 밟으면 되는데. 거기? 괜찮네. 응. 그, 4x4까지 커버 되니까, 그냥 4x4. 그럼 여기다, 물 파자. 여기. 여기 물딱 뿌리고. 그 다음에 너 씨앗 좀 들고 와줘 구경 하지말시 씨앗 들고 있네 <웃음> 들고 있네 어? 당, 당근 당 들고 올게 나 그냥 어 아니다 씨앗 다 신고 들고 오자 이게도 중요하다 오케이 근데 나 배고프다 이번 라운드 잘못 해야 되는데 당근? 어? 시야 5시 5개 약? <웃음> 약 스타주 밸리? 약 스타주 밸리, 아주 공짜라니 이거 돈 든다. 스타주 응. 밸리, 개비싼한테 16,000원. <웃음> 어? 아니? 그냥 돈 들어? 사한4번 정도? <웃음> 스타듀. 응, 스타주 밸리. 그래, <웃음> 약? 아니, 집 들어가라. 어디서 나온다. 아무도 가보도 안 입고 나왔는데. 안 입어도 된다. 아니, 입을 거다. 야, 나 들어가야 된다. 야, 아, 아, 나 만든다. 얘 좀. 아니, 총알이 집 들어가라고, 빨리. 아, 들어가, 그냥. 아니, 야, 야, 이쪽으로 끌렸는데. 너 방해된다, 너 방해된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야. 아니, 그쪽으로 끌리니까 못 들어가지. 그쪽으로 끌리니까. 오이. 안 된다, 나 맞으면 간다, 야, 나. 배고픔 세칸이다 이번 라운드 끝나고 뭐냐 먹을 거좀 많이 사세요 약13야 잠깐만 독구 어, 죽이면 안 돼. 뭐가 센지? 걔 <목소리> 파피루스인데 아 파피루스였나? 오케이 니 아래로 눈을 흘려가지고 하하 돌이 6 1개 서른아홉 개다 이 녀석 어? 야 누가 묘목 안 싣고 박스에 넣어놨다 야 덕구인 것 같다 어떤 놈이야? 덕구 덕구밖에 없지 뭐야 김치도 빼놓고 야 덕구 죽이면 안돼얘 사과 들고 있는데 맛있겠다 파피루스 이거? 돈 몰아주기 약25그 다음에 구멍 한개 남았어 얘들도 자아야 석탄만 한개 사줘 너무 어둡다 여기 어약 38분 <웃음> 일단 몬스터 달아봤어 오케이. Okay. 대령. 그냥... 깼다. 깼. 깼. 깼. 뜻. 야. 뭐 사지 이제? 뭐 사지? 음. 아 석탄 맞아 하나만 사도 하면 된다. 세 개. 오케이. 너고 이건 아껴 써야 된다. 가고. 하고... 다른 거 한번 볼래? 28? 당근. 씨앗은 좀 비싸네. 아니, 일단 야. 작물은 이대로 두고. 씨앗 안 사고 됐다, 이제. 나 11개 더 있다. 아, 야, 템 먹고 나와자 어? 김치를, 김치로만 살수 있잖아. 어, 나 다, 다, 다 들고 왔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아, 박스 안에 있는 거 말고. 주 애들 잡힌 거. 주까 지금? 어, 나좀 줘. 아, 그 박스 안에 이거 잡힌 거를 누가, 확산에 넣어놨길래 다 들고 왔다. 화살은 됐지? 뭐 그다지 도움 되는 건 없나? 응. 근데 필요는 해야지. 들고 넘어. 그 사슬 바지 않아 사. 다음 라운드. 응. 6라운드. 아그 전설의 팔레 스켈레트. 톤난 이거 들어가 있어야겠다. 어 근데 이것들 안 먹고 나왔다. 내가. 아 잠만. 여기다 그냥 문을 달자 <웃음> 됐어 남쪽에서 나오구나 아템 내가 먹게 그냥 아 그냥 그러니까 독고TP도 내가 할게 이미 했다 딱 아, 됐네 석탄 하나로 그냥 토치 하나만 만들고 끄자 이거 지표시용 도치밖에 하나 붙일게. 응. 무슨 참사가 있었는? 무슨 참사가 있었기는. 네가 돈 들고 네돈 안, 싶어가지고 안 쓰고 만장한다. 안 쓰고 네돈 겁나 떼고 싶었다. 싶었다. 나네 사과 들고 있길래 네 사과 죽이고 싶더라. 나 배고프거든. 음, 나크개밖에안 네, 되고 있었는데. 덕분니네 지하에 네네 방 만들어줄게. 일단 뭐냐, 음. 우리 이대로 100, 100 크레딧까지 쭉 모자. 응한병 음. 죽이면 4번 오픈되는거 난 일단 난거까지는해야될것 같다 얘나 2.5개인데 뭐? 배고픔 아좀 죽겠지 아, 아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맞아 씨앗 심고 오자 맞다 야 뼈가루로 전 나무 성장시키면 안어 뼈가루인데 뼈로 일단 옷부터 다 사자 버티는게 더 중요하니까 아또 네. 배고파 오케이 일단 다 심어 놓고 야 호미를 나한테 들려줘 그냥 자 이제 밤이 시작됩니다 파피루스가 8명 나옵니다 파피루스가 8명 <웃음> 야 그럼 독구돈은 어디다 쓸래? 저 원. 19원 저다 19원 됐냐? 어, 어, 파피루스 이... 지들끼리 싸우는데? 나이스 가끔 이런다, 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싶돼 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지드끼리 싸우면 크레딧으로 안 된다. 애들끼리 피 깎게 한 다음에? 응. 나는 활로? 막타. 어무지리가꼴잼이지 야, 무한대구성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나중에. 무한 있는지. 나, 나, 나, 나 아파. 아파? 뭘까, 나만. 여기 안에 있다. 박스 안에 나 넣어놓을게. 오케이. 나갈게요. 응. 조만간 농사가 시작되겠. 나중에 호미를 나한테 줘. 어 야, 어, 어 뭐야. 한 뭐야? 한 명만 죽으면 어, 이렇게 한명 한 죽으면 게임 끝나면 그냥 오, 게임 끝나버리. 오케이 몰랐구요. 야 우리 다른맵 해볼래. 다른맵. 어 정글. 한한 방법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포레스트 포레스트. 어, 힐 할래. <웃음> 실실 할까? 실을지을지만도기쉽만나1시아아1안됐도 스카이 킬. 야 포레스트 하자 그래 포레스트 하자 나무 많을 것 같은데 만도 10만도 10만도 1 0만야 역시나 자유 0만나 10만도 1 0만지 나는 만나나0만나 10만도 10만도 가0만도 10만도 1나만도 10만도 10만도 10만도 10만도 1 어, 아까면 나무 수급이 잘안 돼가지고 중간에 내려가는 길 하나 만들게 야 그럼 누가 잡으러 갈래 민규가 해라 나는 좀 있다 밥 이렇게 음. 좀 잡고 돈가스 시켜놔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어 니도 돈가스가 니는 나도 생 <웃음> 생생이가 어오직지 어. 간만도 어. 근데 시켜 먹을 때 생생밖에 없지 않냐 이제 <웃음> 보니까 생생 아니면 뭐. 한 숟이 나... 없다 아이가 아나 찜.. 나 찜닭 먹어아나 그런건 안먹어 찜닭 되게 좋아해가지고 난 그런걸 먹어본적이 없다 다. 야 누구 문 하나 만들어줄사람 나 오케이 난 열심히 야, 나무만 키게 지금 참 나무만 키고있어 열려봐봐 <웃음> <웃음> 암.. 아, 니 네, 붙이고싶지 다이면 된다 오케이 이시을 잘하는 청년이 3개만. 어? 뭘세 개만 마침 세개 있다 가핵 이야기 나온다 뭐라고? 안 된다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돼이 녀석 할 거다 아, <웃음>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게임하는데 정치 얘기안돼아나 정치 이야기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학교에 진짜 일배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네? <웃음> 야 밑으로 한건더 파자 좀불하하서 그래서 맨날 걔가 맨날 뭐만 하면문제양문제안거려가지고 <웃음> 이제 정치 이야기 잘 안한다 애들이랑 아니 애, 애가 애가? 응 자퇴했다 아니, 애가 그럼, 그러면 그렇게 삐뚤어지면 안되네 삐뚤어지는내 응. <웃음> 정치관이 상해서 그런걸수도 있고 상자 하나 만들고 남친 응. 거 살려줘요 니가 와요 왜덕 네, 덕구 니가 잡게 아니요 좀비가 네. 와요. 덕분에 <웃음> 집 안으로 숨으세요. 야, 씨, 뭐. 여기 아니, 아니야. 안쪽이야. 그, 고기 이거 말해. 내가 들고 있을게. 돌기. 안녕, 돌 아우, 좀비들 문 앞으로 집합한 거 봐. 오, 씨발. 야, 문 열려 있어. 열려 있어. 네가 안 닫고 들어왔지 아니 열려 있던데. 열려 있었다고? 그럼 문 닫자. 문 닫아. 닫아. 나 금방 할게. 전화가 손으로 입다어 <웃음> <된다. 웃음> 금방 갈게 어? 하나 죽였다 <웃음> 뭐야? 어 뭔데? 나왔어 응. 어? 나, 아 얘.. 아야나나뺨맞았다 으악 맞았다뺨맞았다깬거 알까? 괜찮아 타박상이라서 야 며목 묘목... 어, 야 덕구 어. 그거 사줘 따라와고 1원인데 자기가고 1원이 고인... 살고 있었 이거 저약 y 응. 예스 안 사줬는데. 아, 봤나. <웃음> 아, 내 <웃음> 내가 돈쓴 걸로 취급됐네 왜, 왜 네가 쓴 걸로 취급되냐 이거. 뭐 어떻게 된 가까이부터 해어 뭐, 얘가. 먹을 것좀 사자. 시작하지 마봐. 골뱅이 피라서 그런거 아니냐. 사과 다섯 개. 어, 아마 골뱅이 피. 맞다. 그러면 내가 가까이 있으면 반대로 내 말. 이거 내가 캐던 거 마주 캐주지. 난 나무를 신겼다 명목 야, 많다 아. 야 아니면 음. 그것 좀 해줄 수 있나 덕구 화로 하나만 만들어줘 덥단만 목탄에 작업대있 석탄이 돈 쓰지 말고 그냥 목탄 하나를 만들자 어 화로 하나 아니면 두개한 개만 그리고 집 천장 세 칸으로 하자 그래? 그거 나니까 점프를 못하 못하 화로 설치했다 그거 하는 겸에 오케이. 아 그럼 나 목탄 만들게 야 혹시 모니까 바깥에 작업대 하나 나. 응. 음. 갑자기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어 사과 좀. 그럴까? 난집 확장 공사 좀 할게 나는 씨앗도 조금 수집해야겠다 어 그럼 나 그거 네. 만들게 어 작업대 하나 더 있다 밖에 붙일게 응. 음. 입구 표시용으로 목탄 세개 만들었다 일단 아 이, 진작 이메버 할걸 좋아 일단은 뭐야 소스로 맡겼네 이름이 일단 두곳 입구 막아 넣는다 음아세 곳까지 막겠다 무난하게 야 근데 이거 내가 중간에 나가라 그... 응 취급되나? 뭐? 내가 계속하고 있는 걸 취급이 되나? 나. 아 그냥 니 그냥 나가라 그냥 편하게 TP 해놓을게 나명니까 막... 그러니까, 그니까 러 마크에서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뭐지? 그냥 밥 먹을 일이 있으면은 그냥 딱 가만히 놔 너는... 나가라 어 ES지만 누르고 가라 마크 동생... 나가지 말고 그리고 니 동생 못 만지게 하면 된다 아니 들어와 히치 x 온다 온다다 야. 근 얘네 3마리야 뭐 안녕 목탄 밥이니까. 하나 있다 네 아니 봐봐 야 이거 목탄 더 만들어야 하는 거 아이가 아하나면 충분하다 지금 나중에 돈 생기면 저희 석탄 쓸 건데 우리도 우리도 각자 돌금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 이가 혹시 못나다 이거 그렇지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응. 만들 돌... 돌... 어차피 여기 자원 많다 있으니까. 나중에 집 인테리어 해야지 자 하나 하나 더 오케이 어, 저는 열심히 사랑 중입니다 근데 맞다 검 텍스처 바뀌었지? 응검 텍스처 약간 바뀌었네 어 약간 매끄러워졌어 다 잡았나? 아니 6마리 남았어 야 누가 자꾸 묘목 상자에 넣으나 나요 야 묘목 <웃음> 상자는맞지 <웃음> 말고 심으라 다 잡았나? 밖에 아니 조금 남았는데 얼른 나무나 그냥 나가서 심을게 재촉.. 재촉 좀 그만해 오케이 나도 빨리 아, 나... 잡고 싶다 어? 아니 아니 그냥 음... 물어보면 본거다나 나가서 묘목 심으려고 물어보.. 두명 동시에 물어보니까 재촉하는 것. 같아 난 어? 나무나 킬래 재촉이다 이 녀석 안잡아 안잡아 때려쳐 약 파워반도 다 잡았어. 오, 존나 많네, 여기. 근데 다 잡으면 바로, 바로 가진다 어, 아무 캐다가 와 이번 라운드, 이번 라운드가 좀비 스켈랩. 사제. 응. 사과 좀 금나 사두자. 금나 사두고. 사과 11개 있다. 얘는 살요한 사람. 거. 응? 나는 아직 살... 할 필요 없다. 그냥, 니네 먹을 거반 들고 가고 상자 에 넣자. 물은 살거 뭐? 물? 물살래? 물.. 아니.. 아하, 코인 이, 코인 수급 먼저 2.. 2만 더 코인 얻어야. 수급 저거 먼저 무조건 해야겠다 응. 왜? 3라운드 나무를 마득 캡니다 어나 도끼 만들어도 돼? 어 만들어 돌 도끼 무조건 돌 도끼 야 반달돌칼 만든다 <웃음> 나무 도끼 안돼 나무 도끼 <웃음> 나무 도끼 만들면 저거 그냥 바로 죽일래효수어 <웃음> 나무 도끼 만들면 사형이다 효수다 효수다 여기서 <웃음> 그런 말하니까 괜히 만들고 싶어지네 반역자를 <웃음> <웃음> 미리 제거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너 공산당 할거야 안 할거야 아 배고프면 겁나 빨리 잔다 갑자기 할거야 아, 그... 나무 다깰게 그냥, 위에. 응? 오케이. 난 그냥 막대기로 캐고. <웃음> 으, 나무 개 많다. 스물다섯 개. 나도 스물다섯 25... 개. 와, 배고픔 나는 거 미쳤네. 그냥 까딱 하면 방칼씩 간다. 응. 아, 이거 부수면 안 돼. 그 정도? 음목 다시 심자. 아, 근데 이거 나무가 많은 대신에 그게 없네. 풀이 없네. 풀떼기. 와, 풀떼기가 없다. 풀떼기가 음... 없다. 괜찮다. 샷 하나 사야겠다. 집안에서 농사하자. 그럴까? 야. 집안 흙불 받고 농사하는 거. 했네. 유리 천장 으악. 밤이다 굳이 유리로 해야 돼? 안, 안 해도 잘하겠지? 밤이다 햇불 막아 놓으면 잘할걸 그래 우리 할일 없다 초반에는 다 들어 <웃음> 그냥 심심한데 집이나 확장켜 화장실... 그래? 응 어, 밤에도 하고 있어도. 복귀인 뭐. 이할수 있으면 해라. 응, 음, 할할수 있는데 배고픔 많이 날까 봐 하다가. 뭐 어, 그러면 김치로 뭐 사면지. 되야 김치. <웃음> 어 좀비랑 스켈라도 싸운다야 그러지 마. 우리, 우리 오늘도 김치 볶음밥이다 밥은. 나는 생생돈가스. 야. 아. 어. 너돈신경겠지 네, 글쎄요. <웃음> <웃음> 아, 이번 주말 전에, 나서 돈 사고 싶다, 응. 주말 전에 뭐라고? 약한번 말하고 더안 말해준다. 아, 그, 주말 전에 돈 모아서 동물의 숲 사고 싶다, 일걸. 아이 동물의 어. 숲, 살 돈이. 어째든 동물의 숲살 돈이. 응. 응. 스위치살 돈도 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됐다 지금 좀... 예약 주문해봐야 한참 있다고 예약 주문해 아... 안 좋은 점은 어제 내 아틀라스 프라임 사는 걸로 알잖아 <웃음> 아칼 깨졌어 어? 내거 쓸래? 나도 있다 하나 만들래 그냥 강제로 길, 수... 길. 강제다 <웃음> 야, 일단 밖에 만들어 놓은 작업대가 응. 급할 때 만드는 거 바로 어, 킬야집 뭐. 엄청 크다 아 지, 집이 5평에서 17평이 됐다 야, 야 혹시 자, 자장나무 묘목을 자작나무 면뭐 참나무로 바꿀래? 그럴까? 응, 참나무가 그래도 음식은 주니까. 어, 음. 근데 자작나무를 참나무로 바꿀 그거 여러 번 바꿔다가 나중에 나온다. 수, 로테이션 돈다 그거. 로테이션. 그 계속 돌려서 참나무로 만들어봐. 짙은 참나무가 나온다. 참나무 나. 일단 참나무지 뭐. 뼈다귀 있지 여덕기뼈더 뼈덕. 시야. 음. 지금 사람은 나는... 석탄. 아니다 가... 석탄 안 해도 된다. 차리. 안에 있는데 더 자리 안에 또뭐뭐 있는지 보자. 동물도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지금 필요 없죠. 어, 지금은 전혀 필요 없죠. 약해 38원, 뭐야. 아, 차라리 이게 괜찮은데, 수박. 어, 수박 효율 괜찮지. 응. 수박이 효율 괜찮지 않나? 당근하고. 포테이토. 아, 방자. 이건 구워야 돼. 포테이토는 그 신앙 감자만. 대신 독감... 아, 그럼... 독감자 나오면 그거 좋지. 아. 아. 나중에 농사는 감자 농사 하자, 그러면. 그래. 지금 못사나? 10이 크레딧이네아 음. 일단 지금은 뼈로 음. 아 일단 못사지 10밖에 없다 이거 이거하고 아 예, 그럼 예, 다음 라운드에 예. 감자 하나 사가지고 음. 뭐지? 뼈는 전부 감자로 갈아버린 다음에 그렇지 어차피 이번운도 검이라서 주는 거고 음, 오케이 아, 그냥 바로 파밍갑시다 나중에 돈되면 수박도 좀 사도 수박도 괜찮은것 같다 열목은 있는 되는대로 계속 심고 야 뭐하나 자랐다 나무 갈게 어집 바로 위에 이어서 그리고 민성도 두개 있고 음. 나한테 캐럿 야 민성 집 밑에 한번 심어볼까 그러자 캐럿 밝기 확보면 안 되면, 상관없거든. c a r r o t 됐다. 흙 31개. 민성이 침대. 그리고, 새삼 느낀 건데, 파피루스 엄청 싸다. 파피루스. <웃음> 야, 그거 없나? 민성 좀 주세요. 예. c a r r o t 민성. 민성. 민성아 자아 맞다 괭이 만들자 근데 물 없다 아이가 물안 샀잖아 잘못 이번 라운드 라운드에 물 하나 감자 하나 이렇게 그럴까? 잘못 말라서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감, 낮 끝나자마자 바로 집안에 들어가 야 혹시 마인크래프트에 농산물 썩는 기능도 있나? 약 시드는 없다. 기능도 있나? 없잖아 그럼 심어도 상관없다는 소리다 아이가 뒤지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물 없이 심으면 은 뽑... 아 진짜? 파스락하고 뭐. 그러니까 아바스라지나 말라서 경작지가 없어지잖아 그렇네 그럼 됐다 아깝다 옛날엔 됐는데 일종의 벌그아니까 배고픈 회복이 왜 애매하게 안되지? 나 배고픈 깎이기 시작했어 아니 한칸그 뭐지? 응. 딱 여덟 칸 반에서 고정돼있는데? 들어갈게 밤이. 아, 밤이지. 그래. 다 들어가 그냥 빨리 오케이 어, 어, 어차피 입구가 뚱뚱해서 못 들어온다 얘네들 입구 뚱뚱서 <웃음> 천장에 구멍을 내면 뜨거운 거? 분이... 아니 아니 천장이 구멍 우리 <웃음> 천장, 천장에 구멍 내면 여기서 사형이 있다 천장에 구멍 내면 뚝배기에 척나지 왜왜왜 파는데 이거? 내 관이다 뚝배 그러니까. <웃음> 야 트랩도 만들어도 돼. 얘 진짜 눕혀서 넣을 건데. <웃음> 어? 올킬. 됐어. 어, 사과다. 자서히 농사 시작해야 한 번. 농사하자. 뼈가루 만들자. 물 하나만. 아 그거. 감자랑 물 동시에 못 사겠다. 이러면. 아 당근이라도 키우자. 민성. 일단 그건 식량이야 된다 그니까 이게 15로 내가 쓰면은 12가 안되잖아 응 빨리. 가자 그냥 내가 들고 있는 1점이 참애 <웃음> 눌렀나? 오케이 아니안나 오케이 일단 물 샀다 다음 라운드가 4마리씩나 나 밑에서 공수하고 있을게 응? 네. 난 집안일이 더 좋아 나는 또몇먹을심습니다물 줬다 아 그거다 그거다 넣어 농사하자 이제 여기다 부어봐봐 한칸 어? 거기다 해놨는데? 가운데다 해놨는데 집집 집 가운데다 해놨어 아. <웃음> 어 근데 여기 전부 농사장으로 쓸거같아 아니, 여기 이렇게 전부 농사장 돼. 그럼 여기, 하, 여기다, 있잖아. 파보자, 여기. 여기 가자. 한칸 파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칸씩 파고. 야, 여기 혹시, 부, 물을, 불, 블록으로 물 막으면 사형이가. 배드락 있네? 그래. 아, 그거 경계라서 그런 거 아니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경자갈게 야, 씨앗 좀 심어봐봐. 아, 독, 파고, 이제 내가 할게. 아, 내, 가 들고 있다, 다행히. 됐라운드 다시 하기 권 써가지고. 많이 얻어놔야겠어. 응. 음. 아, 잠깐만, 저기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아. 너네, 너네 문. 어, 나 봐봐. 나 봐봤다. 꼬나? 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쉐이더 때문에 물개 출렁거린다 아 마음에 안 들어 쉐이더 벗고 와야겠다 야 나무 왜이래 많냐 나무 자란 거 없지 위에 어 아직 깎대 이렇 농사 잘되라고 집 주변에 향을 피워야겠다 와 됐다 마음에 든다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잡고. 이게 한쪽 구멍만 남았다. 음. 아, 저, 아, 거미 올라가지 마. 저거 잡고 올라가서 자살 하지 마. 아니, 자살도 자살인데. 으악. 잡을 방법이 없잖아. 뭐다. 음. 잡아야지, 돈이 걸리지 올라 쌓고 올라가서 똥침말래야안 된다, 그거 성희롱으로 잡혀간다. 어, 똥침말로 야, 똥침해서 낙사시켜도 더. 응. 음. 아, 똥침한다 낙사시키면 돈 들어오나. 아. 오늘 좀. 아, 한 대. 대만... 자연사 아니니까 처리되나봐. 한 대만 치면 되는 거네, 무조건. 한 대만. 그렇지. 오케이 감자심을 자리에 만들어놨다 모양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 어 일단 올킬 악됐어 응. 안녕 너 돈가스 먹고 싶지? 이걸로 응, 응. 감자를 두개사 일단 감자 두개 사고 오케이 블럭은 뭐 나중에 캐면 블럭은 지금 필요가 없다 나무도 엄청 많고 그래서 악대원 22원 얏 석용도 필요 없고 철부터 살래? 아직 돈 안된다 맞지? 돈 되면 이번 라운드 돈 덩어리들 약 물보호기도 사야되나? 야, 가자. 응. 음. 아, 물 위에, 블럭 한거 설치해 놓을걸. 밭가 하나? 어, 나무 잘랐다. 나 뼈가루 여섯 개. 감자 심고, 거다 음. 바로 써 감자를 딱 하고. 오케이. 어 두, 거기 두, 한 군데 심지 말지 여섯 개로 쫙들어어물 응. 위에 그거 할라 했는데 블럭 할라 했는데 사고 방지 사고 방지 어 사고 어. 방지 덕구 TP 할게 응 나무 하나 더 자랐어 오케이 아 벽면에다 씻으면 안되겠다 나무 야 나무 다 됐다 야 참나무는 60, 한 세트 넘어간다 이제 응. 막 막대기 나무 자랐어 또? 또? 아니, 갑자기 웅크려지길래 뭐, 내... 뭔가 했더니 나... 아니 뭐내 내 자꾸 내려가면 자라냐 뭘뭐 좋은 거지? 야 나무가 주원이다 이거. 어 사과 떨어졌다. 나이스. 사과... 자 이제 밤이다가 옵니다. 아 이건 들어가야 된다 스킬레. 생존자 하나. 여러분들은 집으로 들어. 약통금이다이 지금 80년대야. 계속 지내야 된다. 와우, 야. 오늘 수학 짭짤한데 두 마리 죽였는데. 오, 벌써 짭짤해. 벌써 짭짤하게 막. 야 감자칩. 그거는 공기잖아. 야 질소. 아니 난. 대기 중에 78% 있는 거를 왜 2000원 주고 사먹는지 모르겠다